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9회, 2011년 7월 31일 날 실행됐던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에서는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일반적으로 명령어의 패치 사이클 중에는 현재 수행에 있는 명령어 위치를 가리키고 이게 문제 아니죠. 이거는 이제 명령어 레스터지만, 문제는 밑에 있는 거죠. 실행 사이클 중에는 있 바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위치를 가리킨 레스터, 물어봤죠? 이게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유산기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을 레스터, 법령을 레스터 중에 뭔가요?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터니까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고, 이번에서 스택에서 데이터를 사유하거나 삭제하는 동작 같다는 거 데이터를 사유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푸시, 꺼낼 때는 팝이라고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제어장치의 명령의 실행 사이클에 나가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처음에 명령을로 보죠. 뭐 패치 읽어드리죠. 다음 뭐 합니까? 아, 유호 주소를 결정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간접 주기 인달 사이클 실행하는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실행 주기 execute 사이클 하나 또뭐있죠 Interrupt 사이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Interrupt 그래서 이제 명령의 실행 사이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출 그 다음에 보죠. 뭐 간접, 실행, 인터럽트이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에 직접 죽이라는건 없죠. 정답2번입니다 4번에 전과산기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봤죠. 전과산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두 개의 반가산기와 하나의 오아기이트로 되어 있다는 거잘 예, 기억하셔야겠죠. 3번 정답입니다. 5번에 CISC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으로 틀린 거 찾으라 그랬군요. C는 컴플렉스 약자죠. 복잡하다 그랬죠. 왜 복잡합니까? 많은 수의 명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추출 정보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변 길이 명령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복잡하죠. 단일 사이클의 명, 실행 명령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 RISC. 이반한 설명이니까 정답을몇번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6번 문제, f c d 의 코드는 몇 개의 존 비트를 가지고 있는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f c d 의존 비트는 4비트.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상 메모리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정을바른 것. 가상 메모리가 뭔가요? 그렇죠. 주기억 장치 용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쓰는 게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로 써주는 게 가상 메모리니까 1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회로와 관련이 있는 장치를 물어봤습니다. 감산기, 보수기, 유산기, 가산기 다 어디 안에 있는 장치인가요? 그렇죠. 연산장치 안에 있는 다 레스터들이죠. ALU라고 하죠. 연산장치, ALU 안에 있는 레스터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진리표에 해당하는 논리식을 물어봤는데요. 이곳은 이제 값을 다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입력 AB가 있고 출력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출력 결과 나타나는 걸 물어봤는데, 자, 1번을 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이제 1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B, 플러스, 그 다음 뭡니까? B,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A, B, 플러스, B. 그러면, A, B니까 이 입력이 반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1, 1, 그 다음 뭔가요? 0, 0 이렇게 될 것이고, B는 이제 그대로 갖고 들어오니까 뭡니까? 0, 그 다음 뭡니까? 1, 0, 1. 이렇게 되겠죠? 0, 1, 0, 1. 이렇게 되겠군요. 이거를뭐 했습니까? 5화 시켰죠? 5화 시키면 결과 값이 어떻게 됩니까?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되는 거죠. 5화 시키면. 이 출력 결과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가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a 바 a 바그 다음에 곱피 이렇게 되어 있죠. A 바곱 P, 이렇게 돼있죠. 예, 고으로 돼있죠. 어, A 바곱 P니까, A는 이제 요거 그대로 따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A 바니까, 1, 1, 그 다음 뭡니까? 0, 0이었고, B는 그대로 따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0, 1, 0, 1 이렇게 될 거죠. 이거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1 곱하기 1은 1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형태입니까? 0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0이 되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 출력 결과와 이 출력 결과가 같지 않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아니군요.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해볼까요. 3번은 뭡니까? a 플러스 b 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있죠 a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 0,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될 것이고 b 바니까 이렇게 거꾸로 쓰면 되겠죠. 1, 0, 1, 0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죠. 1, 0, 1, 0, 네, 1, 0, 1, 0. 거꾸로 썼죠. 자 이걸 우리가 뭐 했습니까? 5화시키면 결과값이 뭐가 됩니까? 1, 그다음에 0, 그다음에 1,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 이 3번도 보니까이 출력 결과와 같지 않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아니란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해볼까요? 4번, 4번은 어떻게 돼 있나요? a 곱하기 b 바니까 그대로 쓸게요. a 곱하기 뭡니까? b 바 이렇게 돼 있죠. a 곱, 그다음에 b 바 이렇게 표현돼 있죠. A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0, 0, 그 다음에 1, 1 이렇게 쓰고 b 바이니까 반대로 쓰면 그렇죠. 1, 0,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로 곱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이죠.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출력 결과가 지금 우리가 해봤던니 출력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될제 네, 4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값을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자, 기억하시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8비트를 1워드로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OP 코드가 3비트다. 몇 개의 명령어를, 몇 개의 인스트럭션을 사용할 수 있는가? 몇 개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되나요 2에 3승하면 되죠? 그래서 8개. 8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3번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나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한 결과를 물어봤는데 a 플러스 1이 뭡니까? 1이죠. b 플러스 1 역시 뭡니까? 1이죠. 이건 뭡니까? 역시 이거는 이제 1 플러스 이니까 이거 역시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번에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구성된 회로를 물어봤군요. 합은 합은 S고 그 다음에 C는 자리 올림을나타낼때 합은 A와 B를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죠? a 바 b 더 A 곱하기 b 바니까 이게 A, X와 B, X와 연산한 거죠. 이그 다음에 뭡니까? 자리 올리면 ARB를 고으로 표현했다. 이게 뭐였나요? 반과 선기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 정답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에 13번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소 일부를 접속하거나 계산하여 기억장치에 접근시킬 수 있는 주소 일부를 생략한 주소지정 표현 방식을 물어봤는데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약식 주소라고 하죠? 외워주셔야 됩니다.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약식 주소 외우시고. 14번에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산술 명령어는 주로 어떤 레스터의 내용을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하는가를 물어봤는데,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 그럼 뭐가 나와야죠? 어 c c 레이터 l a t 유산기가 나와야 되죠. 예,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서 a의 값이 어떻게 되는데요 a 값이 1,0,0 0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1,0,0 0 이렇게 들어왔고 반전시키면 뭐가 되나요? 그러면 0,1,0 이렇게 되겠죠. b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1,1,1,0 즉 1,1,1,0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걸 뭐 했나요? 곱했죠. 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다 0이 되니까 0,1,0,0 이렇게 된거 찾으니까 몇 번? 4번 정답이 되겠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어 논리 연산 장치와 산수 논리 연산 장치의 실행 순서를 제어 때 사용될 레스터, 뭐라 그랬습니까? 플래그 레스터라고 불렀죠. 예, 1번 정답이이겠군요다음 17번 보겠습니다. CPU의 정보 수리 속도 단위 중에서 초당 100만 개의 명령어를 나타내는 단위,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MIPS, MIPS죠. 메가헤르츠, p 스 MIPS, 스 중에서 MIPS가 되는 거죠. 예, 3번 정답. 그 다음에 18번에 순차적인 주소지정 등에 유리하고 주소지정에 두개의 레스터가 사용되는 방식이 뭐라고 합니까? 세균어드레스이라고 했죠. 4번입니다. 19번 개인용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중앙 처리장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어있죠. 3번 정답이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JK 플립플롭에서 j 와 k 가이일때 출력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보수가 되죠.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4번 정답입니다. 21번. 다음의 SQL 명령에서 distinct 의미를 가장 밝게 설명한 것. distinct은 뭡니까? 그렇죠.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라는 얘기죠. 즉, 여기서는 학생 테이블에서 총점이 80보다 큰 학과명을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라. 이런 얘이죠 정답이 번입니다 22번 문제 볼까요? 스프드시트에서 조건을 부여해요. 이게 맞는 자료만 추출해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필터라고 그랬죠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나 골라서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필터라고 하죠. 그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트랙트가취할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값들을 집합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튜플, 도메인, 스키마, 인스턴스 뭡니까? 네, 도메인 이겠죠 도메인. 튜플은 행이고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거죠. 정답은 2번. 24번에 데이터베이스 제어 정수 사용자에게 조작권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은 니까 권한 부여하겠다 그러면 grant. 권한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revoke가 되는 거죠. 저거 놓고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데이터 예, 제어죠데이터제 대한 권한을 부여할 때는 grant. 해지할 때는 revok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정답이죠. 25번에 프레젠테이션에서 화면 전체를 전환하는 단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쪽 슬라이드라고 했죠. 예, 4번입니다. 26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순서대로 기술한 것. 어떻게 외웠나요, 우리가? 개념물 이렇게 외웠으니까,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에서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죠. 예,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의 부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값. 아무것도 없다. 값 자체가 없다. 뭐라고 불렀죠? 널이라고 했죠. 널, 널 밸류. 1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28번 스페시티에서 행과 열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 뭐라그랬습니까 그렇죠 셀이라고 불렀죠. 1번 정답. 카스, 차수는 디그리에서 뭐야? 속성의 개수고 카디널티는 기수라고 해가지고 투표의 개수를 나타내죠. 정답은 1번. 29번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 위에 만들어지는 가상의 테이블 임시 테이블을 뭐라고 불렀죠? 비어라고 불렀죠. 1번 정답이죠. 30번 문제. 테이블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SQL명령어.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니까 뭐로 하셔야 돼요? Delete, Drop 드랍 중에서 Drop을 하셔야 되고 Delete는 이 투표를 제거할 때 쓰는 거고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Drop을 써야 되니까 2번 정답. 31번 유니스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 뭡니까? Remove에서 뭐야 RM이죠. LS는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때 우리가 썼던 명령어였고요. CP는 copy니까 뭡니까? 복사할 때 쓰는 명령어였고 그 다음, pwd는 이제, 디렉토리 현재 경로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니까, 뭘다 물어봐야 한다? 4번에 파일을 설치할 때는 rm, remove 찾으시고. 그 다음, 에 32번에 가로안에 알맞는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데드락, 데드락 핸들링 테크닉에서, 데드락을, 데드락을 조절하는 기법은,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물어보죠. 여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데드락 회피, 또는 뭐 있어요? 디텍션, 탐지, 또는 뭐 있습니까? 리커버리, 복구. 하나 또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프리벤션 e n t i o n 대대락 p r e v 예방이라는 뜻이죠. 대대락 예방, 대대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음 보겠습니다. 1 3번 도스에서 명령어 중 비교적 자주 사용되며 실행 과정이 간단하고 별도의 파일을 갖지 않아서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명령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부 명령어라는 얘기죠. 내부 명령어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내부 명령어 내부 명령어는 파일의 이름이 대부분 간단한데 예외가 있죠 s i s 는 파일의 이름이 짧지만 외부 명령어고 나머지 대부분 짧은 거는 다 봅니까 내부 명령어니까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라고요 내부 명령어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14번 에인 도구 파리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아닌 건 뭔가요 열기 탐색 찾기 이렇게 나오니까 설정을 답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35번에 30...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닉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세부로 나눌 때 해당하지 않는 것. 뭡니까? 커널, 쉘, 그 다음 뭡니까? 파일 시스템, 유틸리티죠. 정답은 1번의 블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니까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뭐라고 했어요? 교착 상태. 영어로는 뭐라고 했나요? 대돌아기라고 했죠. 되돌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3 7번에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가? 운영체제를 쓰는 목적은 응답 반환 시간을 모하기 위해서? 응답 시간을 모하기 위해서요? 단축하게 쓰는 거죠. 처리 능력을 향상하고 사용 가능도 향상, 형상, 신뢰도 향상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락, 그다음에 언락, 싱글리 c 스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상호 배제 된 상태에서 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뮤텍스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뮤텍스 뮤텍스에서 여러분 상호 배제에서 싱글 리소스 나오고 락 언락 나오면 뮤텍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한 번의 마우스 조장만으로 현재 실행 중에 응용 프로그램 사이를오가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 어딘가요? 그렇죠? 작업 표시를 되겠죠 4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스에서어스스 도스 명령어제를 성에서 어트르 명령의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겠죠 백업 파일 속성 A, 스탠 파일 속성 S, 읽기 전용 파일 S, 숨김 파일 속성 H 뭐가 틀렸나요? 읽기 전용은 리드 옥리니까 뭡니까? 그렇죠? R로 시작해야 되겠죠. 3번 정답입니다. 백업 파일 속성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A. 시스템은 S, 숨긴 파일은 H, 읽기 전용은 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번에 도스의 필터 명령어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 파일에서 특정한 문자를 뭐할때 검색하는 명령어 뭡니까? Find, 모아, Sort, Search 중에 뭡니까? Find가 되겠죠. 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윈도우 9판의 제어판에 미디 형식의 음악 파일을 재생할 때 필요한 드라이브 파일을 설정하는 부분, 어디입니까 그렇죠. 멀티미디어가 되겠죠. 2번 연답이고 13번, 윈도우 98의 폴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자, 1번에 하나의 폴더 내에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폴더 명은 공백을 포함할 수가 없다. 아니죠. 공백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죠. 파일이나 폴더 이름에는 얼마든지 공백이 포함이 가능하죠. 폴더 이름은 이제 2 5 0인내로 작성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문자는 물음표라든가 W1 표시슬래시는 폴더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맞는 이야기죠. 정답은 2번. 답 찾으셔야 되고. 44번에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군요. 1번에 조각 모음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볼륨에 있는 파일 의수와 크기, 조각량 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2번에 컴퓨터 스팀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죠. 그렇죠? 단편화를 제거해서 예, 최적화해주는 프로그램이죠. 3번에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해서 파일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4번에 CD-ROM 드라이브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도 디스크 조공몸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안되죠. CD-ROM이라든가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는 디스크 조공몸이 안된다고 라 하시라고 했죠. 4번 정답입니다. 45번 이야이무스에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가 아닌가 같습니다 ED, VI, EX. 뭐였죠? 뭐가 답입니까? 4번에 ET라는 편집기는 없다. 들어주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46번 이닉스 명령과 토스 명령의 스키닝이 서로 다르게 연결된 걸 찾으라고 그랬군요. 자, 1번에 ls, d i r 파일의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 맞죠? CP, copy 복사하는 거 맞죠? CD 경로 이동할 때 쓰는 명령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닉스에서 디렉터를 삭제하는 명령은 뭡니까? RM, d i r rm, d i r rmdir 토스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리무브 디렉터리에 알티고 더다스 ESS 파일을 삭제할 때는 리무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도스에서는 딜리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은 몇 번으로? 3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실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 상태 변화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입출력이나 기타 다른 작업이 필요할 경우 CPU를 뭐한다? 반납하고 그다음에 작업의 완료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로 전환한다? 대기상태로 전환하는 과정.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블록이라고 그 했죠. 대기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은 블록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CPU로 할당하는 작업은 디스패치고 대기상태로 전환하는 작업은 블록이다. 기억하시겠죠4 8번에이익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사용자의 명령으로 스템이 수행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주는 대화식 운영체제다. 그렇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을 시킬 수 있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파이스테 배열 구조가 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죠. 선형 구조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3번 정답이군요. 표준 입출력을 통해 명령어와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죠. 정답 몇 번? 3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시면. 도스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리네임, 뭐요? 예 파일의 이름을, 이름 변경하는 거죠. 디렉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름 변경하는 거죠. 파인드, 파일의 목록을 보여준다. 아니죠. 특정 파일을 찾는 거죠. 뭐, 화면을 깨끗하게 지운다. 아니죠. 파일을 화면 단위로 끊어서 보는 거고. CD, change 디렉터리에서 특정한 디렉터리 이동한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에 x 카피 명령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습니다 1번 x 카피는 파일과 하위 디렉터리를 한꺼번에 복사해 준다. 그렇죠. 2번에 x 카피 명령에 어 대한 히든 파일은 복사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에 x 카피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는 파일 합치기 기능이 있다. 그렇습니다. 4번에 x 카피는 내부 명령어다? 아니죠. x 카피는 무슨 명령어? 외부 명령어가 되니까 4번을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늘번 보겠습니다. HTLC 프레임을 구성을 올바르게 표현한 거 그랬습니다. 아톡기 어떻게 해나요 우리가 주제 점검을 이렇게 해죠 주제 점검, 주제 점검. 그래서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검색부가 있는 주제 점검. 이렇게 있는 몇번 정답? 2번 정답.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PCM 전송에서 송신 측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표보나 양자와 부호가 복호한다 그랬죠. 표양보보호. 이렇게 그라고죠 표보나, 표양, 부보. 표보나, 양자와, 부호와. 그다음 수신책에 있는 과정이 하나도 보이네. 복호화 이런 과정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각 채널 간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가드밴드라고 하죠. 즉, 가드밴드가 쓰이는 것은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이고 완충 역할을 해준다. 기억하셔야겠죠. 예,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에 i p 주소에 198.0.46.201의 기본 마스크 그랬는데 오늘 198은 이건 뭐야 C클래스에 해당하고 C클래스는 255가 3개 들어간 겁니다. 3번 정답이고요. 55번 문제 보시면 PCM 방식에서 표본화 주파수가 8kHz라며 이때 표본화 주기를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해설을 좀 볼까요? 1kHz는 이제 800Hz가 되는 거고요. 1마이크컨 s 는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0만 분의 1이 됩니다. 표본화 주기는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분의1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0.000125Hz고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세컨드로 고치기 위해서 100만을 곱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125μs 마이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때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표본화 주기는 이제 1슬 파이다. 1 슬래시 8. 그리 계산하시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125 마이크로 세컨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트랙빛 제외 나오지 않는 것. 트랙빛 제외 뭐 있나요? 예, 호름 제어, 교차 계피 제어, 폭지 제어 있었죠? 오류 제어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트랙픽 오류. 이렇게 외우셔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답 3번. 57번. 페리트 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페리트 검사는 주로 저속, 비동기식 방식에서 유용되죠 그렇습니다. 아, 페리트 비트는 짝수, 홀수페리트로 구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3번에 전송 중짝수개의 비트가 발생해도 에러 검출이 가능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페리트 비트는 한 비트에 오류만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동시에 두개 이상 오류가 발생이 되면 검출이 안 됩니다. 4번에, 페리트 검사를 통해서 전송 신뢰도를 높일 수 있죠. 정답입니다. 3번.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58번에, ARQ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에러를 검출해서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59번 문제 보시면, 반송파 신호에서 피트크, 피트피? 아, 피트, 피크 피트피, 피크투피크 전화의 변화는 형태의 아날로그 변조 방식. 피크투피크다. 그럼 뭐예요? 진폭 변조, AM 변조를 외우시라고 했어요. 피크 투 그러면 진폭 편진폭 변조, 변조 A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번에 2아웃 5보를 이용해서 에러를 검출한다. 1위 계속 일정하게 맞춰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마커, 정스페이스 방식이라고 하죠. 정답은 1번.